내얼신들께서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하셨다. 사람들한테 정작 그 뜻이 뭔지 물어보면 그냥 개처럼 막 벌어서 정승처럼 잘 살라는 말 아닌가 하고 얼머무리곤 하지 난 이렇게 생각해봤다고 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쫄래쫄래 꼬리 살살 흔들면서 온갖 애교 부리고 한마디 말해도 순순히 순종하고 막대기 하나 멀리 집어던져도 좋다고 튀어가서 주워오는 연관이 있고 누가 봐도 위약감이 느껴지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도 재빠르게 뒤쫓고한번 물면 아작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 같은 것들 말야. 장사나 사업이라든지 한 회사에 몸바쳐 일하는 건 마치 애완견 같이 해야 하는 게 맞을 때가 많아. 하지만 여기서는 우라질나게 겁나는 사냥개가 돼야 한다고. 근데 대개 보면 다들 사랑스러운 애완견이 되더라고. 주변에서는 하는 말로 개인은 10이면 9는 일커 이름 벌거나 현상 유지라고 하더군. 내가 볼 때는 1 0 0 3정도 벌까 나머지는 지는 게임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있어 과연 무슨 문제가 있길래 개인은 힘들까 내가 볼 때는 애완견 근성이 너무 강한 게 문제야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다 그게 그거인 주입식 교육이다 답은 결국 하나밖에 없어서 한 가지가 맞다면 오로지 그것만이 정답인 것만 배워온 게 문제지 그 와중에 우리 무의식에는 홀로 생각하고 홀로 행동하기에는 과연 이제 맞을까라는 의문과 남과 다른 의견에 대한 참여는 용감한 한 명이 우선 손을 들면 그제서야 같이 움직이라는 자신감이 결여된 인식이 생겨버린 거지. 그러니 의지할 곳도 필요하겠다. 소위 전문가든지 소문이란 것에 휩쓸리는 거라. 남에게 의지할 수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몰리니까 덩달아 힘이 나는 거라고. 그리고는 운에 맡긴 채 항해를 해나가는 거지. 문제는 또 있다고. 내가 불과 7에서 8년 전 써먹은 기법 중에 대다수가 요즘 통하질 않지. 변나와 발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 차티스트들 스스로 차트 보고 들어갔다. 뒤통수 맞은 게몇 번인지 생각해봐. 생각했던 거에서 대게 물먹는 게 현실이라고. 지금 하는 방법들은 옛적 그 당시에는 몇몇밖에 모르다가 이제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이제 달가 빠진 구식이 된 거라. 언제나 여긴 진화에 나도 모르는 방법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고 말야. 혹은 그것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터득한 이들이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겠지. 근데 개중에서도 절대 불변의 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써먹어도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야 희말이 없는 개인도 먹고 살지 그게 바로 사냥개 근성이야 본인들 주변에 생판 처음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문의하는 사람 만난 적 있지 그때 좋은 거 추천해달라 하면 뭘 말해줬는지 생각해봐 삼성전자, 포스코, 신세계 한 10년 들고 가면 좋을 거라고 양념도 쳤겠지 근데 정작 그거 들고 있는 개인 있으면 손들어봐. 난 극소수라고 생각해. 다들 되돌아봐봐. 왜 내가 사면 내리고 팔면 오르겠어. 대개 사냥개같이 물면 아작날 때까지 늘어져야 하는 기술이 부족해. 나는 개인들의 선택는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해. 되돌아보라고. 불과 1년 전 내가 괜찮겠다 싶어서 샀다가 지루해서 팔고. 지금 와보니 몇 배야 이게. 라고 한 적이 있는지. 다들 기회는 눈앞에서 잘 찾아. 근데 물건은 살짝만 간지러도 지레 웃으면서 물었던 것을 획 놓쳐버리고 말지 스스로 선택한 것에 자존감을 지켜 자부심을 가지라고 여기는 돈이 움직이고 나서야 소문과 뉴스가 도는 곳이야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법 칙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복잡하지만 간단할 수도 있는 곳이 여기라고 한 장사꾼이 가게를 차렸다고 생각해봐 장사꾼은 물건의 가격이란 것을 지 맘대로 정할 수가 있지 원가쯤은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헌데 우리는 원가를 알아내긴 힘들어도 그게 몇 개나 팔리는지 알수 있어. 가게 건너편에 자리 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세어보면 되는 거라. 이제 문제는 이 가격을 불러주면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야. 이게 함정이야. 여기는 가격에 대해 환상을 심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모두의 문제는 어느 가격에 누가 사는가가 관건이야. 쉽게 이곳에서의 상황만 봐도 그래. 수많은 개인이 온갖 환상에 젖어서 산이 못사니 옥신거릴 때 매수의 꼬리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봐 공급보다 수요가 넘치면 그들은 외칠 거라고 떨어져서 나도 좀 사자고 혹은 내가 얼마나 샀으니 회사 장례에 대해 혹은 사업의 장례에 대해 온갖 황금빛 찬란한 말을 낭독하지 오르길 기도하며 근데 그 오르길 기도하는 개인이 대다수여봐 공급 초과의 결과는 이내 그들의 울부짖음이야 같은 곳에서 우떡 장사를 하는 수십 명 장사꾼 중에도 떼돈 버는 사람이 있고 파리만 날리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돈을 버는 것난 이렇게 생각해 90%의 경험과 10%의 지혜로움 깊은 경험자와 신참내기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야 마찬가지로 지식인과 지혜로운 자의 차이도 하늘과 땅의 차이야 다들 인터넷의 정보응수 속에서 지식인이니 뭐니 지식검색인이 하는데 정작 지혜로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현대사회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결여되었다고 봐. 난이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별로 방법들이야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이렇게 터득했어. 예전에 오로지 증권서적에 목숨을 다해서 읽었지. 근데 당시 돈에 좀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보고 말았어. 한바탕 읽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지.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 거냐고. 세상에는 증권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나까지 증권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었다고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이 되려 증권 전문가들이 되려고 난리야 차트 분석이니 얼마가 목표가라느니 얼마선에서 지지될 거라느니 손절은 어느 가격에서 해야 된다라느니 소위 전문가란 사람이 하는 말 봐도 정확하게 자부하는 건 없어 다만 그럴 것 같다는 품이 대부분이라고 그럴 것 같다와 그렇다의 차이는 제주도와 옥성의 차이야 근데 왜 그들처럼 되려고 하냐 거야 그리고 난 과감하게 증권 분야의 책을 버렸지. 그리고 잡학에 도전했어. 경영학이든 경제학이든 리더십, 신학, 철학, 인간관계론, 역사, 고전, 등등등. 인문학이란 인문 쪽은 다 건드렸고, 수리과학도 조금씩은 건드렸다고.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책에 투자했어. 시장의 관심을 꺼버렸지. 읽고 예,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분적 통합도 해보고 분리도 해보고, 부분 부분 섞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철학이라고 할까? 남들이 생각을 못하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하루에 책한 권이 읽혀지는 거야. 더 지나니까 간혹 두 권도 읽혀지더라고. 지금은 일주에 책 6에서 7권으로 틀이 굳어졌어. 하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대게 하고 있는 일에도 큰 도움이 많이 되었지. 내 여유로운 생활과 휴식을 조금 더 포기하고 나니 변화가 생기더라고. 생각하나 차이야. 그렇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다른 게 보여. 근데 요즘 사람들 책참안 읽더라고 시장에만 돈 쏟아 넣지 말고 책에도 좀 쏟아 넣고 그래 그리고 너무 시장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시간이란 게 정말 소중한 거야 그럴 시간에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힘써야지 인생의 전부는 돈이 아니잖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정승이란 존재가 뭘까 흉년이 들면 백성을 여유롭게 하되 흉년이 들면 내 창고를 열어 그들에게 쌀도 빌려주고 먹여살려 다음 풍년을 누릴 수 있게 돕는 것이지. 내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남도 돕고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리고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도 베풀고 살아봐야 하는 거라고. 여유롭게 그리고 아주 비상하게 지혜롭게 뼈를 아작낼 듯 물고 버텨보라고. 개인은 언제나 약자지만 약자이기에 강자도 이길 수 있어. 더위시 왜 골리앗을 때리 눕혔겠어. 양좀 치다 보면 늑대나 육식동물이 덤비잖아. 그러니 물맷돌로 그런 놈들 쫓아 보내려고 하도 많이 던지다 보니 물맷돌의 도가 터버린 거지. 아예 달인이 된 거라 한 방에 던져서 아작낼 수 있는 것을 터득했던 거라고. 결국 그게 골리앗대갈통을 날려버린 거지.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 기회는 언제나 널려있다고. 그래서 칼은 항상 갈아야 해. 칼은 바로 책에서 얻은 지혜야. 늘 그렇듯. 난 기관이나 외인들이 부자되는 꼴은 못 보겠어. 개미들이 더 간사해져서 기관 외인을 등쳐먹는 날이 어서 오면 좋겠군.